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지금 생각중인게 제목에도 있듯이 지금 제가 네이마르랑 그 다음에 지금 에오제비우를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중인데 빅시우미님 추천 정말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해요 어저께 방종하고 보니까 네이마르가 좀 뚫어준다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두명 급여 똑같고 진짜애 3카 들고 있고 애를 4카 정도로 살려고 하는데 만약에 네이마르를 계속 들고 있는다면은 그냥 캠이 파캠이 받고 또 이제 동비 물결까지 받는데 근데 에오제비우를 사게되면은 통빈 물결을 받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할거면 차라리 그냥 에오제비우를 사는게 맞을까 아니면은 네이마로 그냥 계속 쓰는게 맞을까 계속 고민이 가지고 이거를 어떤게 더 좋을까요 이렇게 봤었을때 에오제비우를 사고난뒤 이걸 결정하기가 이게 애매하다 에우제비우를 사고난뒤에 애를 결정해버리면 을은좀 많이 늦은 감이 있을것같아요. 지고 일단은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에우제비우 간지로 좋을것같은데 간지보다는 저는 간지보다는 그냥 진짜 성능을 보고 좀 사고싶어 본다면 은 성능으로 애들 좀 본다면 진짜 레이마르를 바꾸는게 맞을까 싶은 고민이야 <목소리>